오늘 내용도 꽤 많은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목조 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존재인데 평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생각이 그 정당하지. 안아서 죄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 뭐, 이게 죄에 빠지는 원리는 재창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의식과 형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돌아가서 생활에서 늘그 들은 말씀에 대한 해석과 생각과 적응을 어떻게 해 나가고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이제 죄에 빠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을 시험했던 사단의 방식이 이제 둘째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한다. 그래서 이제 첫 사람의 실패를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먼 옛날에 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얘기를 그냥 한번 궁금하니까 살펴보는 정도로 끝내서는 이게 공부가 의미가 없습니다. <웃음> 왜 하와가 그렇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나?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일에 주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됐는가 그런 걸잘 알아야 됩니다. <웃음> 이따가도 뭐좀 보겠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내용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잘 구현하도록 하, 이끄시는 거죠. <웃음> 그렇게 하시, 하, 하셔서, 그 하나님 당신에게 뭐 크게 도움이 될 일도 없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 <웃음> 얼마나 그이 이제 <웃음> 그신그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에이, 이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뭐 하나님과 같이 만드셔서 그렇게 에, 관계를 맺고 소통하려고 하시나 <웃음> 참 주님의 사랑은 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첫 창조에서 목표하신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토 안에서 그그 그 둘째 아담이신 그리토 안에서 첫 창조에서 목표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랑을 기억해 가지고 그 사랑을 어, 기억 평소에 기억도 안 하고, 그, 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불, 불평하고 불, 불만만 그, 드러내면, 뭐, 이제, 더볼 것이 없는 거요더볼 것이 없이. <웃음> <웃음> <웃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걸 잘 써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서 그 목표한 대로 나가도록.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들어가도 가난하거나 구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명예를 얻지 못하거나 뭐더 형편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고 어 행복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수단으로 준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헛, 헛된 그런 일이 된다 결국 은뭐 죄에 빠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큰 틀을 잘 기억하시고, 어,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람은 개시를 점진적으로 받도록 피조됐다. 개시를 주셨지, 뭐, 이, 이뭐세 가지 긍정명령, 또 하나의 부정명령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고 그 충만한 상태에서 소통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와가 시험에 빠지기 전 완전히 타락해 버리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즉 넉넉하고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시험에 들어갈 리가 없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창조주의 사랑 그 초창조의 그 사랑을 알면 사실은 거기 그 사랑 안에서도 어더 완전한 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나아갔으면 그 시험에 들 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다 하는 문제가 없을 때는 시험이 올 까닭이 없지만 정신이라든 환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타고 시험에 시험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하와의 경우는 원시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험에 들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중간 상태이지만 내부적인 그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그런 시험이 와야 이제 그 시험에 들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 상태에 있었던 거죠. 내부는 아직 죄 없는 의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것과 타락한 아담 안에서타락한 우리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정욕과 불의 속에 시험 가운데 방황하거나 그런 것의 유혹으로 시험에 빠져들어 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에게 생긴 문제는 외부에서 온 것이다. 외부에서 문제가 될 만큼 무슨 새로운 사실이 온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문제가 일어날까닭이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맨 처음에 하와나 아담이 피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애초에 좀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창조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맨 처음에 이제, 하와나 아담이 피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었다. 뭐, 의식주 문제에서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뭐, 벌과 벗은 게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느끼지 않을, 그럼, 서로의 보, 그,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들,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뭐, 뭐, 거할, 그, 공간도 그렇고, 어, 또, 주변에 뭐,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그 전혀 무슨, 뭐, 양육강식의 그 타락 이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아, 별로 문제가 될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상의 문제도 특별히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인식하고 각성하는 하고 살아가는데 그 아, 그렇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필연적인 사실이죠. 문, 하나님이 지어 주신 그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걸 뭐 어떻게 알수 있냐 이제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크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기에 벌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체된 상태에서 교통하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도록 지으셨는데 거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소재들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래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불확실하게 되니까 그걸 바로 알았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긍정명령과 한 가지 부정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고 그, 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베풀어 주셔서 그, 그 고할 것과 입을, 뭐, 먹을 것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본래의 목적으로 나가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죠. 외부에서 그 자극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뭐가 내부적으로 이제 결핍된 부분이 있었다. 그게 이제 죄, 죄라고는 죄 없는 상태는 어쩌니? 그걸 죄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 결핍된 상태가 있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그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한 번에 다 계시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도 모를 것이 없이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를 받고 그 받은 계시에 대해 점진적으로 이해가 깊어져야 하도록 만드셨다. 이해가 깊어지도록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대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이해가 깊어졌어야 했던 거죠. 그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목적과 관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 그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였다가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이제 바로게 이해하고 각성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뭐 동일한 표현을 안셀무스라는 그런 <웃음> 아, 그 학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 정체되어 있으면, 그, 그,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에 못 가는 거예요. 현재에서부터 이제 장래 완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서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대피전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또그 이해의 폭이 깊어져서 그것을 어, 누려가,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창조세 제 창조를 하셨으니까. 이게 초창조 때에도 그왜 나를 지으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야 했던거죠. 자연개시와 특별개시를 통해서. 그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인간의 그 뇌는 영장류의 뇌는 제 3의 뇌까지, 제 1의 뇌, 제 2의 뇌, 제 3의 뇌, 요즘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제 1회 뇌는 파충류의 뇌라고, 그숨 쉬고, 그, 뭐, 먹고, 기본적인 본능적인 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뇌가 포유류의 뇌라고, 그, 그걸 감싸고 있는. 그래가지고, 감정을 느껴요.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보면, 주인, 주인을 따르다가 말이죠. 주인이 죽으면, 그 주인하고, 그, 그, 감정적인 교류를 했던데,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 그것도 이제 굉장한 거죠, 그 이제 그포유류의 뇌가 근데 영장류의 뇌, 제 3회 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유일체뇌라고 그래요, 뇌가 제 3회. 그래갖고 이 대뇌피질, 이, 이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만 있는 그제 3회 뇌. 그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충만하게.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창의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창의적으로 그, 그 뇌가 활성화돼서 하나님과 같이 충만한 상태. 지식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뇌를 대, 그, 제 3의 뇌를 쓰지 않는 인간은 짐승 같다고 그래. 그리고 제 3의 뇌를 잘못 쓰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짐승만도 못 한. 일반 짐승은 상대적으로 그런 정서도 있는데, 이제 3의 뇌를 잘못 쓴 인생들은 이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처럼요 아주 아무런 공감능력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남의 얘기도 거듭, 거듭났으면 죄인, 죄인을 다 경청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을 다 베풀었잖아요 주님이 그걸 그걸 더 활성화시키고 그 충만하게 그 이해를 해가지고 주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은혜만 얘기하고 저기, 살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실, 실천해도 부분적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영장류의 뇌를 안, 제대로 안 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는요, 그 영장류의 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웃음> 그래서 그걸 더 충만하게 하나님과 그리또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정의가 그걸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누릴 때 처음 신혼 때보다도 나중에 그 오래 살고 갈때더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 근데 말로는 신자라고 하면서 이 정서가 아무 공감도 안. 저 사람이 아퍼도 아픈 줄저 사람이 뭘 슬퍼하는지 아무런 공감이 없. 자기한테만 갇혀 있어. 그건 옛 사람 죄, 죄된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족도 다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존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을 하는 것도 겨우 그냥 나, 나한테 뭐뭐 뭐 도움을 주니까 조금 해주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그 이해력이 커져가지고 그. 지식이나 정서나 의지력이 커져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정서,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정서, 의지 그런 거를 그래서 진짜 연약한 죄인들과 연대하고 그 저기 그 낮은 위치로 같이 내려가고 사랑하고. 초창조 때도 그 그것을 잘 써서 그게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래서 창조하신 거. 재창조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실은 굉장히 저기 회개해야 됩니다. 정소가 내가 정소가 없으면 주님의 정소가 없으면요.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정소. 그것이 날마다, 어제보다 나은 정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정서가 그런 없으면 눈물도 없고, 같이 슬퍼하는 것도 없고, 같이 웃는 것도 없고, 이러면, 이건 이게 진짜 거듭난 자인가? 그 우리가 시푸리는 비유에서 봤잖아요. 그, 그 어떤 외적인 요인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그 씨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다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열매를 맺 열매를. 그렇지 않으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그건 구원 못 받는 밭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깊, 자, 조금, 조금 기뻐서 참여했다가, 좀 힘들으니까 그만두는 사람. 예? 다른 것에, 뭐 세상의 일락이나 재리의 유혹 이런 쾌락에 다 빼앗겨 버려서 할 일을 못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주님이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건 이게 그런 이해력이 있어요. 그냥 오늘 그냥 잘 먹고 잘있고내나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건 구원 받은 사람의 행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하와가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상태하고 똑같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게 굉장히, 이해력이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거듭만 이성을 주셔가지고 그 이성을 정상하게 써서 하나님과 같이 돼 나가야 그 이성이, 그 진짜 주님의 신적 이성, 중생자의 이성이 돼서, 그것을 외부적인, 이제는 외부적인 영향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부적인 그런 성신의 인도와 가르치심, 그리고 말씀에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다 지정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충만한 데 그게 이해력을 그 진짜 제대로 더 깊이 있게 이해해서 더 완전한 대로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연약하지만 말이죠. 방향성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아무튼 하와는 그냥 그 그냥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서 창조의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요. 그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이해력이 커져 있고 그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 되고 그게 더 활성화시키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라갔어요. 그게 점진적으로 이해가 깊어지게 만들, 그,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외적인 하드웨어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 그, 그리고 명령도,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게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게시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성격이 창조적이고 또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항상 오늘이라는 성격을 보이는 까다르게 금미래의 그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계시에 대한 이해와 의미의 파악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시고 좋은 짝을 주시고 예? 좋은 명령을 내리셨는가? 더욱 깊어져야 해 여기에서 하와와 아담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해야 할 중요점, 요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와나 아담이 그냥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상태로만 존재한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으로 만드신 본래의 크신 목적과 뜻이 있으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만드셔서 교통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런 때 이제 마땅히 올라서야 할때 그런 분기점에서 시험이 생기게 된 거죠. 돌이나 기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쓰는 만큼 마손이 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킨 의식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생물은 의, 자체의 의식작용이 없는가 달게 아무 문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라 하더라도 만들어진 그대로, 그 속에 주어진 생명의 능력의 발현, 그대로만 산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1의 제 뇌, 제2의 뇌로 지음받은 존재들로 그대로 삶을, 그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제3의 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 하드웨어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신, 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식물이나 동물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하는 대로. 속에 주어진 소위 생의 요소라고 하, 할지 생의 능력이라는 것이 발휘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대로 호흡하고 생육하고 그냥 자라가면 끝이에요. 음.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보면 천사도 가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몸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그런 개체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기회가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문제가 적어도 사탄과 거룩한 천사들이 구별된 이후부터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타락하는 그런 일은 없죠. 일단 첫 타락은 하나님을 허용하셔서 그거는 하나님이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그, 그 음. 이제 제한적으로 그걸 허용을 하신 거죠. 그것들도 사실은 그런 기회를 그때 한시적으로만 주신 건데 그 거기에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그 뒤에부터는 더 이상 또 새로운 사탄이 만들어지고 하는 일은 없어요. 주님이 그런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혹은 이성적인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은 단순히 감각작용을 한다든지, 지각을 한다든지 또한 무엇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든지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추적되어서, 축적되어서, 지식이 되고, 사상이 되고, 정서가 되고, 정로가 되고, 또한 장구한 한 확실한 의지와 계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착착착착 그것이 유기적으로 따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이것의 작용은 자꾸 축적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단순히 그때만 아 그것이다 하고 느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재료로 나에게 축적이 되어서 다른 것이 오면 그것을 판단의 적도로 삼아 비교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공통인자를 거기다 또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내용은 지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체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는 지식사상, 그 다음에는 단순한 의사, 그때 당신의 의지의 그 발동이 아니라 음, 그 당시의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그 의지를 발동시킬 구체적인 의지의 기본적인 작용 그야말로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뜻 지자를 쓰는 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의지가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 이렇게 그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것이 저, 유기적으로서 활동해서 아이가 성장해 가잖아요. 요만한 수준에서 안목이 있다가 점점 커져서 확대되는. 그래서 어른이 돼 가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가, 가, 그, 이제, 의지적으로도. 그냥, 감성만 그렇게 갖고 있고, 아무런 행동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지식만 갖고 아무런 감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이렇게 자라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항구적으로 그의 모든 다른 작용과 함께 존재할 때한 정서로 더 깊이 발휘하고 나중에는 정조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한 사상체계로 들어와 가지고 아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 이거는 참 정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딱손을 긋는 거잖아요. 그게 정조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면 그게 정조가 되는 거예요. 지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그 뜻이 쓰면 지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커서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그걸 보 봐도 알수 있는데, 사실, 아담이나 하와도 그런 작용을 계속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의에 합당한 대로 살려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영혼의 작용이 충만하게 활동하고 그 결과를 항상 잘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축적해 가지고 있는 터위에서늘 살아야 합니다. 아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더 하면 뭐해. 그냥 인생 뭐 있나. 그냥 이 정도 하고 적당히 살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런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하면서 그 형상답게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작용하여 합당한 열매를 늘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작가가 작가가 삼위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의 그동 동격이신 분들이 그 구속사 안에서 그 이제 창조, 초창조에도 그런, 그, 사미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셨고, 그, 그, 이제 그것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한, 무한대로 증식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무한한, 그, 그것을 그 활성화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상태로 이렇게, 그, 뭐, 물론, 그, 하나님이 공유하게 하신 만큼만 무한이겠죠. 예? 하나님의 무한은 못 미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공유케 하신 무한대로 이렇게 증식돼서 자라나가야 될 그런, 아, 그런 상태로 지, 지으셨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작용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로 올라가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잘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공이 주어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것은, 그냥 이 답보 상태에 있게 하시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라가도 관계성 속에서. <웃음> 남녀 간의, 첫 사회 속에서는 남녀 간의 문제로 그걸 이루게 하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근데 이제, <웃음> 그, 그런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큰 문제였는데, <웃음> 그래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시를 가지고, 그, 자라가야,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했다는 거죠. 그 아담이나 하와가 계시 예, 하나님이 계시하신그 사실을 받았을 때, 사람 그 의미를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주심바 계시는 그 당시에 이해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축적만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 속에서 살아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고 인식하도록 촉진하고 재료가 되어지. 지식이 다 모든 지식이 다 그렇지만 계시의 사실은 거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의 재료같이 그것을 보고 터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세자가 뭐 다섯을 더하면 그것은 뭐, 그천 년이 가고 만 년이 가도 똑같죠. 여덟이죠. 여덟. <웃음> 일반 개시에서는 더, 뭐더 이상 어저 발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격은 그, 그런, 유기적 현재성과 그, 무한히 증식되어야 될 그런, 그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터득하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자라가야 했던 거죠. 응. 그 첫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격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의 의미를 터득하되요. 오늘의 성격이라는 것을 터득하는 데그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 다른 내일, 이게 이게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읽어서 오늘 깨닫고 지금까지 축적해 온 지식의 더위에서 터득한 만큼 오늘을 파악하고 흡수를 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무와 그 소용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10년 후에 같은 곳 같은 얘기를 다시 볼 때, 10년 후에는 그때의 현재성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적어도 삼천몇백년 전부터 써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천년 전에 완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천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의미가 신비하고 또 항상 창조적이며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하와도 마찬가지로 꼭 그래야 했던 것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그냥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그냥 의와 거룩 이요 정도면 돼하고 그게 스톱 시켜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그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그 말씀을 과, 과거에 뭐 초대교회에만 준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또 많은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그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또 전통적으로 정통적으로 저 유산화 돼서 우리에게 온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토대가 돼서 더 자라가야 될 그런 게 있는 거죠. 껄 그러니까 신학이 더뭐 발전한다는 것은 그뭐 이제 자체에 뭐 무슨 그 외부의 뭐 요소가 있어서 그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내부 안에 그런 폭발적인 그런 생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것이 발 발견되는 거죠. 발견돼 가지고 그뭐 최근 지난 1900년 동안에 그 발견됐던 것보다 이제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말이죠 이 폭발적으로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과 그 충만한 그 목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현재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그걸 누리,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그런 형태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항상 창조적이고 그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하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 여기 지금 현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또두 두 번째 내용은 이건 무한 전진성, 무한 점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 증가성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내리신 계시는 소산하는 셈과 같아서 항상 신선함과 새로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넓히고 또 새로운 사실을 첨가하는 동시에 통과시키는 동시에 거기에 응해서 예시하시고 지난 다음에는 설명하시는 게시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게시는 증가되는데 그냥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증가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보고 해석한 내 해석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시 자체 그 절대적인 진료 자체가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은 그게 무한 증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도 점진적으로 어제보다 나은 사랑을 오늘 할수 있게 되고 오늘보다 나은 사랑을 내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25년 전보다 더 우리가 모인 지 25년 뭐좀 넘었는데요. 26년, 7년 돼가는데.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성장했는가.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데 과연 그, 그거를 그 그때보다 더 확연히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진전된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봐야죠.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료가 우리에게 이제 그, 그 증식성이 있어서 증, 성장하지만 무한하게 성장해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려는 어떤 큰 사실을 충분히 예시하고 충분히 설명한 정도. 그래서 사람이 그것으로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다 운전할 수 있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그 한계 그러한 정도의 일을 이르렀을 때 완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공유토록 하신 그런 무한 그 이상의 빅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유하지 공유토록 하지 않은 그 무한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구조적인 악과 사단의 저항과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무한 증식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완결 시켜 주신 것이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단회에다 나타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맨 처음에는 시의 형태, 종자의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뭐세 가지 명령, 그한 가지 금령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계시도 있었지만 <웃음> 말씀 계시로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확 확대되고 확장되어 나온 거죠. 아무튼, 이 종자 형태로 왔을 때 그걸 세멘이라고 합니다. 이 세멘이라는 말은 뭐 정액이라는, 정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터득해가지고 그로 말미야마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즉 게시가 시의 형태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항상 오늘의 개시성이라는걸 얻고 오늘의 양식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한 가지만 주셔서 늘 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사실의 진정과 함께 그 진전된 사실을 예시하는 말씀과 후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자가 자라면 자란 사실에 대한 예시뿐 아니라 설명이 있어서 계신 자꾸 증가합니다. 타락 이후에 그 우리게 주님의 구속 역사를 보면 그이 종자 형태에서 점차 어 이렇게 완성의 상태로 나아오게 됐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역사 후에 충분히 실현시키시고 충분히 계시하신그분량에이르렀을때 그것으로 완결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인류는 이것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넉넉하게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얻고 살아가거라 하신 것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무슨 그속사적인 그런 신비한 이적과 사인과 그 실이 그 표적이 새롭게 더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계시로 우리는 그것을 다 받,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뭐 지금 천당과 지옥을 뭐 환상 중에 안 봐도. 천 어떤 게 천당이고 어떤 게 지옥인지 다 아는 거죠. 뭐꼭 저기 환상 중에 입신 중에 뭐 천당과 지옥을 가서 보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걸 가서 보고 와야 아 천국이 그렇고 지옥이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 꼭뭐 그 저기 아말감이가 그 금리로 바뀌어야만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증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로 알고 또그 진리성이 생명성이 있어갖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그 완전한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으로 어, 얻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그, 해석해주는 그 해석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해석해서 전해주는 사역자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런 최소한의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잖아요. 그 교회 속에서 그런 질서를 통해서 그 해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거죠. 물론 그 해석된 말씀이 좌충우돌하지 않아야죠. 자체의 질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성신의 인도 가운데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중요한 특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하나님의 준비요. 은혜의 빛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피조되었을 당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하여 주지 아니하신 계시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적어도 문제가 없던 그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의 문제 혹은 과제로서 내려준 계시인 게시 이제 그 선악과 금령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 마신 명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그러나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사람이 사, 가장 사람다우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성적인 영혼이 가장 정당하게 활동을 하고 활그 활용되어서 사람으로 충분히 창조적인 사형을 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고. 성상을 가장 충전하고 희보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기본적인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계시로서 그것을 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금령이 또뭐 명령 또 금령 이런 것들이 항상 오늘의 계시로 다가와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서 자라가야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창조성과 확장성, 오늘의 현재성과 또그 미래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그 이해하고 느끼고 활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아담의 경우에 있어서 에덴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그 이후에 계시의 증거가 있었냐면 다른 계시는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단 범죄 이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전달하신 말씀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아담과 하와의 임무는 주신 바그 말씀의 뜻을 오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어야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을 살았으면 사는 그 당시에 그 현재의 의미를 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우리 찾았잖아요. 그리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자라가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저 형제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옛날 옛적 아무개가 이랬다는 정도로 아는 것은 성경이라는 경전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오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날은 모르던 이야기를 오늘은 알았으니까 그만큼 오늘의 양식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상에 어떤 사실을 한번안 것이 내일 모레 글피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데서 사람이 사람다운 본위가 있고 사람다운 능력의 발휘가 능력이 발능력 발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어진 상태에서 그냥 아이고 먹고 즐기고, 아, 저거만, 저거는 하나님이 제안해갖고 못 먹게 했으니까 안 먹고 말고, 참, 좀 아쉽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피조된 존재이고, 사랑을 입은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얼마나 그 개시적 한계를 알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자라가야 했던 것. 그러니까 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내려주신 그 명, 금명을 생각하고 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재창조되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 어, 어제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거기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 자라가야 하는 그 충만한 대가 그러니까 그 정서가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관계잖아요 에? 교회로서 혼인관계면 점점 더그 지식도 충만해져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충만해져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도 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우리 우리에게 나아갈 발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갈수록 퇴보한다거나 아니 정체돼 있거나 아무런 정서적인 발휘가 없이 그냥 부부 하나님 허락하신 공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정서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없고 부부간가관것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 그, 주어진 임무도 그렇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없이, 그냥,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시험이 올 때, 이제 돌짝밭과, 더 가시밭과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그것을 늘 예비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인내하고 착한 밭으로서, 그래, 나가야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로서의 특권이고, 권받은 자로서의 책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첫 창조회 때에도 그, 그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잘 생각했어야 되고, 이 둘째 창조회에도 그 사랑을 생각해서 그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구현하려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웃음>